안녕하세요 세가지만 디디치킨 광고모델 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러온 한턱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세가지만 디디치킨의 광고모델이 된 기념으로 소속사 식구들에게 이 세가지만 디디치킨의 진가를 보여주러 제가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세가지만 디디치킨 드셔보셨나요? 그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그 모델 된거 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 네. 말을 그 직접적으로 못한것 같아서 네. 내가 너무 축하드리고 네. 사진이 또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드셔보셨냐고요? 네. 아, 네. 아, 네. 사진이 또 너무 이쁘게 나오고 <웃음> 네. 제가 네. 이제 아직 못 먹어봤는데 네. 이세 가지만 또주력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음... 간장이 되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가지고 음... 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네. 어, 여기 칸토형에게 디디 치킨에 대해서 음. 아주 바삭하게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세 가지 맛 디디치킨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는 제가 아, 네, 이거는 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유명하죠 네 이거 후라이드 양념 이거 간장. 간장입니다 네 다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두 마리로 세 가지 맛을 만든 거고요 음... 만약에 혼자 먹어야 되는데 두마리 너무 많다 그쵸. 그러면 한 마리로도 어, 한 마리로 세 가지 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세 개를 네 그리고 이제부터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집중을 잘하셔야 되는데 네. 이것이 네. 간장치킨인데 음... 네네. 좀 달라요 어, 어떻게 디디 치킨, 그, 특제 간장 소스로 숙성을 시킨 치킨이에요. 숙성? 네. 이름은 생생 소이 치킨인데. 생생 소이? 네. 간장 치킨이죠. 소이는 어떤 뜻이죠? 소이는 간장이죠. 소이 간장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웃음> 소이가 간장이고. 자, 여기 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때깔부터 다르죠? 같은 간장치킨인데 더궁극적져 더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은 마늘. 마늘이랑 어. 고추랑 이런 것도 같이 갈아서 음. 만든 거기 때문에 더 풍미가 있고 음. 어, 더 깊은 맛이 날수 있는 그런 간장치킨이고요 이 옆에 사이드 그러니까 옆에 뭐가 또 있네요 오늘은 제가 새우링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날그날 취향에 따라서 음. 그날그날 끌리는 거에 따라서 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또디디치킨의 어. 장점이죠 그리고 축복받으신 칸토 형에게 보여드릴신 보여 <웃음> 제품은요 궁금했어요 네, 이것 바로 오! 로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네 이게 떡도 네.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그런 떡이네요 그럼요 네. 오늘 너무 치킨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떡볶이만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킨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어, 안에 같이 네, 추가를 할 수가 음 있어요 네. 이제 하나씩 먹어볼 차례입니다 아 이제 먹어도 네 되뇨, 이제 디비치킨한 번도 안, 하, 안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기대가 아. 지금 많이 되는데 뭐부터 먹을까요? 기본적인 네. 후라이드 먼저 아제 어, 스타일도 그렇긴네요 네. 그럼 제가 어떤 부위를 먹을까요? 어떤 부위 좋아하세요? 혹시 치킨의 부위? 역시 다리죠 그래서 제가 다리를 드세요 제가 다리를 양보할게요 다리 또 여기 있으니까 아 그래요? 후라이드 네 아, 고맙습니다 양보를 하고 어, 어디를 먹을까요? 자, 뭐 요, 요런... 잠시만요. 그렇게 저는 저는 요런 거막 뒤적뒤적 거리는 거 별로... 자, 죄송합니다. 뭐, 먹을, 먹을 복이 없는 그런... 복 나가요, 그러면. 자, 자 저는, 저는 요,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한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자, 건배하고. 자, 건배. 네, 근데 지금 딱 먹었을 때 안에 살이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겉은 살짝 촉촉, 바삭 촉촉 음, 겉바속촉이라고 겉바속촉. 하죠? 겉바속촉 네, 네. 음, 변하지 않았네요 음, 변하지 <웃음> 너무 맛있다 근데 그냥 후라이드인데 뭐 심심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 딱 감도 돼 있고 되게 맛있네요 음 어, 다리를 좋아하세요? 다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죠? <웃음>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 먹어서. 아니야, 제가... 아니야. 아니, 아, 그러지 않아도, 이 디디치핀이 네. 다리랑 날개 조합이 돼요. 다리랑 아 날개만 시킬 수 있어요. 음. 같이. 네 가지,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맛에서. 네. 다, 다리, 다리 날개, 다리 날개, 다리 날개. 그렇게 시켜줄 거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더 아, 네, 사이좋게 좀안절려먹고 먹지 않았을까요? 너안 아, 째려봤는데요? 아, 그래요? 내때려보거든 다리에 거같갈게 아니야, 안 째려봤어요? 안째려보 따가지고, 어때가? 음. 집에서 먹으면 이렇게 해서 막 약간 이런 이런 것도 내가 씹어 먹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으흠. 뭔 느낌인지 아시요요런데 예. 있잖아요. 요런걸 씹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웃음>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요요기뼈 이렇게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웃음> 다리랑 먹어볼까요? 아니, 먹어보세요. 양념. 네. 다리는 일단 여기부터 먹어야죠. 아 그래요? 여기부터 먹어야죠. 좀 이상하네 치킨 먹는 시에 나랑 좀 안맞네 이제 여기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 그래서 여기를 그냥 따라 해볼게요 그래서 <웃음> 이거 어디 인터넷에서 본거 같긴 한데 아, 딱 물렁뼈까지 네아 그래요? 딱 되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남, 나옵니다 아 그럼 손잡이가 되네 그게 요걸 딱 잡는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아아 음. 네,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좀 이거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할 때는 이걸 한 번에 넣습니다. <웃음> <웃음> 평소에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네. 왜냐면은, 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무지면 걸리면큰 나. 아, 해본 적은 있어요? 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후라이드로 해먹고 양념으로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입이, 입이 크다. 맞아. 어, 어, 어, 어, 입이 크다. 어, 어. 입이 커. 어, 어. 음. 오. 오, 잘해, 잘해.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오, 뭐야, 점점 나오고 있어. 음. 대박 이걸 할줄 아네. 음. 이걸 할줄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네. 음, 난 이거 나는... 못해요. 뭐요? 이거 못해. 요 <웃음> 겁나네. 어. 그때 그때 그때. 어. 음. 음. 어 맛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네. <웃음> 음, 양념이 국간장 양념 양념 뿅 나요. 양념 진짜 맛있어요. 간장 그 먹어보고 간장도 먹어야죠. 그럼 먹어볼게요 간장. 네. 음. <웃음> 괜찮아요? 네. 이 후라이드와 양념의 중간의 맛. 음. 이게 간장 치킨의 매력인데 바삭함을 잃지 않으면서 또 양념 맛은 나는 딱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딱제 그 사이즈. 음. 지금 양념 이 간장 맛 기억하셨어요? 어, 완전 귀엽거든요. 완전... 이거 간장이요. 네. 자, <웃음> 이제 바로 이거 드셔보시면 됩니다. 저도 닭다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생생소이치킨. 음, 여기도 진짜 아까 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짙네. 짙죠? 이요 음. 간장 간에서 조금 더 간장 맛이 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고추랑 마늘로 조금 더 풍미를 낸, 음, 네. 얼음. 그 정도? 생생소이치킨입니다. 되게 뭔가 프로페셔널 보였어요. 네. 약간 어, 고추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줘. 딱 붙어 있는. 음. 되게 예뻐요. 어, 아, 근데 되게 알싸야. 음. 와, 괜찮다. 안느끼한것 같아, 진짜. 음. 자, 이제 떡볶이 먹어봐도 되나요?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어. 이게 신메뉴다 보니까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 근데 이거 아, 와 냄새가 어, 장난 아닌데? 오. 음.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음. 너무 맛있다 음. 와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아 떡볶이 김 아닌가요 여기? 와 <웃음> 아, 식감이...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아까 사이드에 이것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하는 거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지금 대짜인데 치킨 아, 네. 이거, 이거 너무 맛있잖아 대짜 시킨 거 많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소짜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네. 아 소짜로 시켜가지고 한 마리에다가 그냥 요거 조금씩 먹으면 되는 네. 참고로 소세지도 있지 않으셨어요? 봤어요 아. 네. <웃음> 이 소세지가 있는 이유는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그냥 눈치 없이 먹었죠? <웃음> 아, 먹으면 안 되나? <웃음> 눈치 없이 먹었는데 네네.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들어있지만 않습니다 아 광고 모델인 저에게 이제 신에을 아 보여드리니까 특별하지. 특별하게 네아 원래는 이제 소세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아, 모델, 모델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눈치 없이 소세지 있는 거 알았어요? 하면서 먹, 먹어가지고 소세지도 있지 않으셨어요? 아.. 네. 제가 먹었네요 <웃음> 네 그릇지가 먹어야 되는데 <웃음> 네. 죄송합니다 진짜 눈치 없네 근데 이것도 먹어봐도 되는데? 태블링 아, 네. 드셔보세요 이것도 되게 뭔가 아 이거 소세지에 맛있지. 사랑이 느껴진다 소세지? 네. 아, 나한테 주는 사랑이 아, 느껴져요 나도 느꼈는데 아까 아 그래요? 잘못, 아, 아, 잘못, 잘못 느꼈는데 아, 네. 저한테 보낸 건데 너무 <웃음> 네. 맛있네요 네분식죽가면 튀김 이런 데 찍어먹잖아요 까볶이 소스에 저는 안 찍어먹는 밥입니다 좀아 그래요? 네좀 네. 따로 봐. 이건 바삭 되게 바삭바삭해요 마이클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음, 아, 이거 찍어 먹어야 돼요. 와, 아니, 그냥 먹어도 맛어요이거에 알차게 들어있어요. 응, 음, 맛있어요.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에딱집어을때 새우가 엄청 느껴져요. 아, 제가. 그래요? 네. 응, 음, 진짜 맛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디디치킨 신메뉴부터 디디치킨 세가지만더 먹어보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네 그럼 생생 소이치킨까지딱 아, 먹어봤습니다 진짜, 네. 잘 드셨죠? 너무 진짜 덕분에 처음 먹어봤는데 네. 디디치킨 되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간장 특히 아까 말했던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그 디디 이상의 음.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저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음.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앞으로도 디디치킨 많이 사랑해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새로운 조합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니라 카메라는 꺼질 텐데 저희는 네. 좀더 먹고 가죠? 아니, 저 아직 안 벗었어요 네, 네. 저희는 네. 좀더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좀 편하게 먹을게요 네 이제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디치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세가지만 디치킨